무조리 씹어 먹어 줄게. 지가하고 잡맞쳤네. 안아나다 음, <웃음> <litigation efficiency> right. 이런 상황에서 거에 <accustomed moyen> Don't even worry about it.